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구입니다 무려 10년째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의 회사인 라이엇게임즈가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는 처음 오픈한 2009년 10월 27일을 시작으로 무려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성과 인기는 식을줄 모르는 그야말로 역사를 실시간으로 갱신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롤토체스의 인기를 보면 알수 있듯이 리그오브레전드가 10년 동안 쌓아온 ip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캐릭터 하나하나의 인기도 상당 수준이기 때문에 롤 ip를 가지고 그냥 평범한 rpg 하나만 출시해줘도 중박 이상은 칠거다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롤이 가진 ip의 가치는 정말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 라이어게임즈에서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전세계 격투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대전 격투게임 대회인 에보의 행사장에서 에보의 공동 설립자인 톰캐넌이 라이엇게임즈가 격투게임을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톰캐넌은 2011년 레디언트 엔터테인먼트를 창설하여 2013년 스톤아츠라는 도시건축 게임과 2015년 라이징 썬더라는 격투게임을 공개했지만 2016년 라이엇게임즈에 인수합병된 회사로 현재는 라이엇게임즈의 다 회사로 들어가 있죠 바로 이 회사의 대표인 톰캐너는 우리는 현재 라이엇게임즈를 위해 격투게임을 개발 중에 있다 라고 현장에서 언급하였지만 아직 갈 길이 매우 멀고 현 시점에서 출시일이나 그 흔한 타이틀명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기초적인 단계이지만 확실하게 개발면에 있어서는 전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며 더 공유할 정보가 생긴다면 제일 먼저 공유해주겠다고도 언급하였습니다 레디언트가 개발하고 있던 라이징 썬더라는 게임은 비록 인수합병돼서 개발도 취소되고 소스코드도 무료로 공개하는 등 철저하게 분해가 돼버린 게임이지만 실제 플레이 영상이나 그래픽을 살펴보면 롤의 그래픽과 캐릭터들과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게임인 걸 느껴볼 수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이 게임을 기반으로 다시 제작을 하는지 리그 오브 레전드의 IP를 가지고 개발하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라이엇게임즈가 새로운 대형 게임을 제작하고 있다는 건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텐 희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롤토체스의 성공을 잘 알고 있는데 굳이 롤 IP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아무튼 새롭게 나오는 라이엇게임즈의 격투게임은 과연 어떤 게임일까요 리그오브레전드 IP를 이용해서 또한 번의 엄청난 성공을 거둘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우려처럼 운 좋게 성공한 게임 하나로만 먹고사는 원히트 회사가 될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